데이터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영어, 수학, 국어 점수의 합계를 계산한 B2부터 B5까지의 영역을 참조하여 수학, 국어 점수의 변동에 따른 합계의 변화를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해서 C11셀부터 이12 영역에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표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수식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수식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 합계 수식을 적으면 되니까 상단에 수식 입력줄에서 수식을 복사합니다. 컨트롤 C 블럭이 설정되어 있으면 아래에 셀을 클릭하면 여기에 자료값이 변해버립니다. 수식이 변하기 때문에 ESC를 눌러서 수식이 변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 아래에 E10셀을 클릭하고 Ctrl V를 누릅니다. 그러면 똑같이 수식이 복사되어서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이제 240부터 이 12셀까지 범위를 씌워주시고 상단에 데이터를 누르시고 가상분석의 데이터표를 선택하겠습니다. 행입력셀에는 행값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국어값이 행값입니다. 그래서 국어를 선택하시고 열입력셀에는 수학이 열입력값이니까 수학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수식을 여기에 두 셀이 만나는 모서리 자리에 적어 주시면 되죠. 수식은 여기에 보니까 행렬을 곱한 자리에 수식이 들어있죠.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서 전체를 블럭 씌우시고 컨트롤 C, 복사, 키보드에 ESC를 눌러주시고 B7셀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c t r l V 그러면 여기에 두 값이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이제 B7셀부터 K16셀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상단의 데이터 탭에서 가상 분석 데이터 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위에 보시면 위의 값은 옆으로 가죠. 옆으로 가니까 행입니다. 그래서 행값은 2를 클릭해주시고 열값은 위에서 아래로 가니까 열이죠. 그래서 열값을 찍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